안녕하세요. 응. 음, 새로운 여생. 정글맨. <웃음> 오늘부터 되게 안 좋은 그런 게좀 느껴져요. 왜? 뭔가 되게 오늘도 하다가 되게 뭔가 멀미 날것 같기도 하지만. 멀미? 저는 하다가 뒤지는 줄 알았어요. <웃음> 뭐야 뭐? 왜 패스야. 아 죄송해요. 게리 하고 있었어요. 게리 아, 못하고 있었군요. 음.. 잠깐만 내가 어따가 마크를 해뒀죠? 기억이 안 나네요? 넵. 네. 아니 본국회서 아닌데? 내가 어따 해놨냐? 이거 아니고? 게리는 게리고? 어이구 아 요.. 요놈이군요. 우리 오셨으면... 하셨나요? 아, 음. 잠시만 한 음. 네. 왜 그렇게 놀라 얘야몰랑킹 얼굴이 리오 정글이신가 야몰랑킹 얼굴이 더 놀랄만 하거든? 어 이거 얼굴 생긴 걸봐더 놀라 좀와보어요 어, 어, 코코아 나 코코아 응. 일단 일단 있는 거다캐봐어 아. 키워졌다 일단 나무 기본적인 나무 기본의 기본인 나무씨 아. 나무는 기본의 기본입니다. 대충 이렇게. 애충 나무 오늘은 나무가 많이 크자. 까라 오늘은 그래 우리 집 완전 화려하게 지어보자. 화려하게. 싫어요. 왜요? <웃음> 네. 그냥요. 나, 나 누나 나무 캐고 있어봐. 나 주인 탐색 좀해볼게 어. 어 저희 동굴 하나 있는 거 발견했고요. 어 호박 있다네. 아, 지금 렉 걸리고요. 어 렉어. 벌써 렉이? 어 수박. 수박 있다. 어 수박 오랜만에 봤어. 응? 수박. 수박? 응. 정글 수박 있잖아. 오와 어, 수박 맛있다. 수박. 요일. 지금 저 여기 봐요 제 화면. 어좀 살짝. 어, 그렇게 너무 오래 걸리지 않네요. 근데 많이 멈춰 저도, 게리 켜도서 그런가보다 예잠만 잠시만요 게리야 꺼져라 게리 모드를 켜놔서 렉이 게리 좀 걸렸습니다 오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우야 핑이 오야 아야 게리야 게리야 좀 꺼져볼래? 게리가 아직 안 꺼져가지고 지금 화가 나 나는 펜수 프로그램 닫기 아우 오우 야렉좀 괜찮아지는 것 같다 두통이요 야 아직도인데? 아 어, 두, 두통이 났거든 야 게리야 미안해 어 괜히 껐.. 아니 괜찮아괜찮아 이제 아니, 켰다, 아니, 괜히 켰다요? 괜히 껐어요 괜히 껐다지 오야 앵무새 있어 아 앵무새? 아, 앵무새 오, 너무 귀여워 야 수박 먹을래 친구야? 일단 주변 탐색 어, 어, 동굴이다 어? 대나무다 대나무 에이 여기 왜 대나무가 있어? 정글에? 대나무 좋은 거예요? 아 근데 정글 에대나무 있다는 게 있어? 호박도 있다 오 연어 응. 왜? 저 여기 연어 여기 대나무가 신기하네 저 연어 좀 잡을게요 네 이거 연어 잡으면 옛날에 막뼈 나왔었는데 이거 아직도 뼈도 나오죠? 야 연어 친구들아 좀 통통한 연어를 좀 잡아주겠습니다 어, 여, 여기 동굴이 있네 동굴 좀 검색해볼까? 맘대로 하세요 동굴, 동굴에서 무든 하나 바로 쳐야지 동굴이 아니 진짜 대나무네? 그치 대나무이지 되게 크다 어. 근데 여기 왜 동무가 있을까? 야, 몰키랑 같이 가자. 응, 나 지금 주변 탐색하고 있어. 어, 나 지금 너 보여. 응, 나도 보여. 스쿼트. <웃음> 자. <꼭 왔어. 웃음> 확실히 게리가 렉을 <레벨> 불러오는 악당이었어. <웃음> 어쨌든. 오늘 나는 NPC 마을에서 좀꿀좀 빨리 할 것만. <웃음> 맞다, 우리 이거 원하 아이템 한개 하고 시작하기로 했잖아. 어, 판다! 어, 어 판다! 내가, 한, 내가 하자고 하진 않았거든요. 아, 판다 너무 귀여워. 어, 봐봐 여기. 이거 봐보세요. 너무 귀여워. 옆에 고양이 있었는데 고양이 어디 갔니? 사라졌어. 고양이 있으면 좋으야쟤 달래. 아! 먹어. 야, 야 나도 하나만 나도 한번 줘볼래. 어? 나도 하나만. 나무? 응. 아까 그때 안 키웠어. 감사. 가운데로 왔을 땐 파밍 좀 하자, 우리. 그래. 누나, 누나 진금아무를해줘 나무도. 내 식량 할게 식량. 아. 내 식량은 진짜 우리 이거, 이거 수박으로 충전하겠는데? <웃음> 수박 익혀가지고 좀할수 없나? <웃음> 수박을 익혀? 싫어요. 나 편집, 편집 나 편집 못 해. 말할 말, 말 없어 좀. 지금 방이 켜놨어요? 지금 켰지. 어, 어 고양이다. 요즘 그리고 고양이, 지금 좀비 소리만 들렸어. 고양이 있으면 크리퍼 도망가잖아. 안 될까? 귀 음. 들을 수 없어. 누나 아까 여 연어 잡았댔잖아. 어. 귀 들어줘. 어. 어딨는데? 야 고양이 있니? 응 어, 생선을 들어야지야월킹는 어딨어? 어 여기 아 여기 여, 여기 있어 철이 있네 야 아직도 렉이 걸려 누나 고양이는 어디 갔니? 고양이 누나 앞에 있었는데 아까 안 들고 막대 안 들고 야 고양이다 여기 생선 들고 와 생선 아기야 설마? 어 아... 하필 아기야 아 진짜... 야나 내려갈게, 나 여기 어. 야, 확실히 캐리가 어, 내가 안 걸리는 거였구나 야, 애기가 그만 좀 가렴 좀 큰, 큰 놈이 좀 와야 될 텐데 말이지난 여기서 들고. 어, 열심히 캐 여기서 철만 만들자 어, 나 나무가 없어 나무, 나, 나무 거기 데서좀해주세요어디요 나무 던져줄게 여기 여기다가 집 지을까? 그래 집 짓고 여기서 밑에 광산으로 하고 확인하자 아이템 이따 꺼낼까요? 지금 꺼내기 귀찮은데 그러세요 그냥 대충 지금은 작게 짓자 음 나중에 저희가 엄청 멋있게 지을 거예요 제가 멋있게 지을게요 그래 너가 지어 유튜브에서 본 대로 아주 멋있게 지어볼 겁니다 저 여덟 개 벌써 여덟 개 음, 축하. 네. 예. 석탄 없죠, 거기? 없어. 아, 그럼 좀, 일단. 아 습관적으로 게리 모드한 것처럼 V를 누르고 점프를 누웠어. <웃음> v 누르고 점프 누르면 그 날거든요 게리에서는. 게리가 원래 뭔지를 설명해주는 거같아요 제가 그냥 요즘 게리에 잠깐 미쳐갔고요. <웃음> 게리를 요즘 많이 해가지고. 사다설치놨어 사다리 어 여기에다가 그래 봤어 오야 죽지마 안 죽어 안 죽어 초보도 아닌데 여기서 여쭈어 그렇죠? 죽을 수도 있지 넌 초보니까 잉? 지금 밤다 돼간다 빨리 올라와 너 나무 있지? 응 어. 빨리 와서 같이 좀 어? 나 어? 옆에 있는 옆에 캐올게 어 빨리 좀캐 봐봐 나도 여기 있는 나무 좀 빨리 캐야겠다 저기 대나무 일단 있고 엄청 높게 야, 지금 밤다 돼가는데 집도 못 지었어 <웃음> 거미놈들이 다 오겠네 만들어버렸어. 왜 만들었어 아니, 이씨? 몇개 밖에 한두 세계 모았어, 두세개 만들었어, 두세개아왜 만들었어? 그러니까. 두세개도 얼마나 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아 일단은 나무로 바꿔 판자로 바꾸고. 판자로 바꾸요? 어아 판자? 어 빨리요 어, 빨리. 빨리. 저그 판다 그그 그 판다로 들어갔고. 안 돼! 떨어졌어! 야, 근데 왜 이렇게 사다리 많이 해놨어? 어? 아, 거기못올라갈거고힘들거거 뭐지? 이거 <웃음> 뭐나무거지다없애지려거 뭐지? 이거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이다 뭐지? 이 나무, 응. 이거 좀 어른 좀 어른 좀 알아 어른. 우와. 지붕 진짜. 응. 지붕 좀 넣어야죠. 나 아, 나무가 다따어졌어 아. 어쩔 수 없다 일단 수박으로 채워. 일단 공간이 없다 수박으로 채우자. 수박야 <목으로> 수박 야 몰랑킥 <목으로> 미쳤어? 수 <목으로> 뭔가 해서 재워버렸다 <목으로도> 야 어떻게 수박으로 집을 지을 생각을 넌 정말 아, 미친놈이야 아, 일단 이렇게 한거지 그럼 나도 수박으로 한다 <목으로는> 아니 지금 할 수가 없잖아 야, 그럼 나도 수박으로 좀 할게 어? 방법 있어? 할수 있는 거? 아, 우야 우리 어. 지금 여기 그 크래프해서 갖고 싶은 물건 한 개만 가져둘까? 바야 이상 철 이상. 야 고양이가 들어왔어 대박이. 어제 어떻게 들어왔지 처 여기에 데가 있어? 야 고양아 죽어. 아 여기로 왔구나마지마 여기 좀해 해놔, 이렇게 해놔야겠다. 이것도 부셔야겠다. 이것도 들어온. 나 여기 남은 줄 알았는데 나. 오씨. 이야 근데 왜 몬스터가 아직 안 보이는 거 아니야? 아직 안 보이지. 일단 피 없는 거 집어넣을게. 어야 화로 만들 수 있어 너? 어 그냥 캐야 지금은. 응 캐야 돼. 나왜일 수박 육 64개가 더 있는데? 뭐야 뭐지? 나 얼마나 캔 거야 수박을 나 수박 뭐야? 수박 위 채워야겠다 네다못 채웠지 응 음. 수박으로 채워야 이루삼 처음 봤지? <웃음> 수박으로 채우는 자연인 그럼 크리에이티브로 내가 뭐 우린 해줄... 거 자연인급이야 <웃음> 자연인 야, 넌 뭐? 뭐, 뭐? 나보? 응 음. 나는 어 누나는 근데 어, 이상은 어디까지 할 거야? 한 뭐.. 뭐 해줘? 쳐 이런.. 어디까지? 다이아몬드 이하로? 다.. 응딱 다이아몬드까지? 응. 음, 내 턴은 너무 세니까 일단 안 되고 응 음, 그럼 난 다이아 곡괭이 만들게요 다이아 곡괭이요? 네전 다이아 곡괭이요 누나는? 음.. 생활에 좀 필요한 게 낫지 않을까? 침대는 나중에 캐러 다닐. 어 침대는 지금 하면 좀 아쉽지. 인센트 테이블 이런 거 나쁘지 않지 않나? 나쁘죠. <웃음> 안 <심지>? 하겠습니다. <웃음> 뭐 하실래요? 할 생각 없었어요 처음부터. 아이티. 뭐가 나와요? 삼지창? 삼지창이요? 네. 촬영 잘 되냐? 아잘 되고. 음.. 뭐 하실거죠? 그... 그냥 횃불 할게요 횃불 한 세트? 예 아, 나쁘지 않네 어 지금 너무 너무 어두웠는데 자 예. 이거는 나중에 인첸트 해줬어야지 <웃음> 어 너무.. 어.. 뭐하게 아게모드 풀게 좀 횃불 좀 설치해주세요 어, 좋아요 열심히 일해라. 와, 아, 바이크 같다. 아, 눈이 부셔. 야, 내가, 여기, 여기, 불좀 이렇게 해줬으니까, 다음날 되면은, 일단 우리 할 거. 나, 나, 나 이거, 나 이거. 1 3 c 만 나와주고. 나 지금, 너 어두워. 요만큼만 일단 드리겠습니다 안 돼서 여기 지금 이거 땅굴 팔거 정도는 있어야 돼서 그 정도가 대단하지 않나요? 나 원래 하나 줄 생각이었다고 흙은 손으로 캔 다음에 하는 게더 좋을 텐데 내고도도 그렇고 어쨌든 화로 대충 해, 해오시고요 네 나 버렸어 얘 <웃음> 괜찮아 너곡고안만들었는데나만들려 어, 알았는데? 다이았은 좀 아껴야겠어 내구도 많이 다니까너 나무 있어? 나 나무? 잠깐만 나무가 없는데 없는데요? 그래 그럼 <웃음> 여기, 여기 천장 거 부셔 쓰자 <웃음> 천장에 있는 거 부셔 쓰자 그래 내일 좀 파밍 좀 많이 하자 그래 어떻기내 거. 아아 죄송 아나 돌고 있네 소리 아씨 속눈상 내가 내가 돌줄까어너 잠깐만 나돌한 개만 더캐면 화를 안할수 있다 잠깐만 음 일단 어 내가 석탄을 볼써 버려 그러면 아그 석탄하지 말지 아깝다 야야야야 나돌 하나만 왜? 왜 하나? 저 도끼 만들게요 도끼요? 내일 네, 네, 네, 나무좀 캐게 넴 네. 감사. 나 고게 3종 세트 보여어 3종 세트. 따도 <웃음> 내일은 조금 열심히 팍 파... 열심히 캐고 다닐 예정. 저도. 안 돼. 망했어. 도끼 만든다고 하고. 괭이 만들고. 구이 만들었어. 내일은 농사다. <웃음> 아, 우리 여기 수박이 제가 수박으로 농사? 농사를 할까? 나 그래. 아까 수박 아 아까 누나 동굴박 보이던데 호박 안켜워서 응. 어. 너가 키워. 네, 호박은 볼 쓸데 없어. 별로 안 커. 아, 안 수박들이 더 좋지 않은벽개 많이 지나와서. 응. 오 어, 이거 많다. 오 김광주 너무 맛있고. 야, 주변에 왜잡 몬스터가 안 보이냐? 보통인데 왜안 보이죠? 분명히 보통을로 했잖아 우리 응. 분명히 좀비 소리는 아주 잘만 들리는데 자갈이다 자갈 게 해가지고 일단. 어 부시도에 나왔다 부시도에 나중에 라이터만 좀 만들어서 되게 심심해요. <웃음> 심심해요? 저우 네. 싫어. 바로 만들었어? 안만들었는안만들었어 어? 어. <웃음> 일단 대충 심어놔. 물도 있어. 없지만 일단 심어는 둬. 물은 <웃음> 없지만 일단 심어 둬. 일단 심어 두는 <웃음> 게 그런 거지. 지금 것이 밤 아니야. 트롤 밤이야? 캔슬. 트롤. 아침이야 어? 어? 어? 아, 너. 왜 아침이야, 뭐야 이건? 왜 아침이야? 그러게. 왜 아침이야, 진짜. 진짜 왜 아침인데. 야 빨리 나철 나 구워. 철. 철 나도 있다. <목소리> 오루. 오류... 내가 내가 철 구울게. 야, 도, 일단 돌좀 내놔 봐요. 아니면 그냥 내가 나무 도게이게 해야겠네. 야돌좀좀 내놔 봐 봐. 나 돌? 나 돌이 계속 캐러 가야 돼. 빨리 하나만, 아세 개만 켜워어만들어 응. 내가 어 내가 못한 건 분명 돌도 끼였을 텐데. 어? <웃음> 아니 돌돌끼라고! <웃음> 아 뭐냐고 돌돌끼라고! 아 까먹고 울었어 아 어, 뭐야? 아니반대구나어 너가 판대요 아 너무 웃기네 아, 아니 진짜. 돌돌끼라고! <웃음> 아. 아니 돌돌끼라고요! 아, 아, 아니 진짜? 아니 아저씨 어? 쟤할게요 어? 런! 그게 <웃음> <웃음> 일로 어, 그거 런! 와, 어디야 내가 좀비, 한다. 소리의 이유가 u 거였구만 g 기 o 가셈 저희 좀비, 한 놈이 대기 타고 있으니까 아주 놀고 오세요 저는, 돌좀캐서튀겠습니 e s 야, 이, 거이 y 사 y 지고 있어 너무 세. 안돼 yo, 가아 죽어. 인베세 o yo, yo, 네 <웃음> 어, 제가 인벤 세이브 따위도 안하는 멍청이로 보이나요? 물론 그럴 순 있죠 그럴 때 있어 아 어, 그럼 나, 일단, 나 다시 거기로 가야겠다 열심히 찾아오십시오 와, 철, 나, 나도 나 지금 철 도구를 안 쓰고 있는데 벌써 좀비가 철도구를 쓰고 있어 좀비가 사실 좀비가 인간보다도 더 것인가? 대단한 존재였던 것인가 예. Yeah. 닭이다 닭 잡아라 아니야 그냥 빨리 와 간기다 있는데 다 쳐. 야 어쨌든 어디 빨리 어디? 와서 같이 여기 나무 좀 깼시자. 어거 뭔가. 뒤로 가면서. T P 라도 해줘. 그냥 <웃음> 야 오늘 웬만한 것거안 쓰자. 그래. 어. 내가 갔던 큰 줄. 나는 몰랑킹 거... 너의 서, 수박을 빼서 먹겠다. <웃음> 안돼. 우리 어쨌든 오늘 다시 지어야 돼. 그렇게 살수 없어. 어 그래서 나 지금 뽀개고 있어요. 어 우리 집이 어디야? <웃음> 아니, 알았어 찾아, 찾아보세요. 한다어한단 한다 있다. 우리, 우리가, 아 닉네임 봤다 닉네임, 아 자. 오케이 너의 수박은 이미 내가 다 쟁, 쟁취했다. 나 지금 코코아 개가 오고 있는데. <웃음> 코코아. 대충. 하동 <코코아> 살아해. <웃음> <웃음> 어 양이다. 아, 씨, 오 양캐. 세상아 양... 양을 캐라기. 왜, 왜? 회색약이야 회색 아 회색 구하기 힘들단 말이야 어쨌든 그냥 어 양이 드리블 엄청 잘하는데 <웃음> 양이 왔다갔다 손들어 왔다 갔다 가 이거 대충 더 이거 수박 좀더 깔게 어 수박도 뭐... 구해오고 누나 나무 좀 누나 나무 토끼 만들었잖아 좀 만들어 돌돌끼인데요 돌돕기 나 지금 나무도 캐면서 집도 뽀개고 있어 같이 왜? 집 이사할까? 어아 근데 그동물좀 아깝다 아까워하지 마세요 아까 철... 한 철... 철 되던데 아까워하지 마세요 <웃음> 오늘 집 제대로 지워볼까? 그래 저는 나중...에든 저희 아빠한테 막그 자바를 좀... 요구해볼 예정입니다 자바고 뭐야? 그.. 니가 유튜브에서 보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윈도우 말고 아. 자바 좀 해보고 싶더라고요 음. 그렇구나 나만.. 아닌데 나무가 떨어졌어 근처에 뭐있나 봐봐 어, 거미 소리다. 한다, 한다 너무 이겼다. 귀여워하지 마시고 일단. 수박 캐가고 있어요. 응. 음. 나 수박만 볼수 먹게 지줘나다안 캐는데. 다안 캐는데 한채 타고 2 2개 있어. 구멍 죽을 리는 없다. 어. 아. 너 전에 너 야생 섭에서 그렇게 말하고. 되게 발리지 않았니? 응 그렇게 하고 몬타니 크리퍼 열0마리 쫓아가지고 죽었었던데 응 그냥, 그냥 가우 있다가 갑자기 크리퍼 뒤에서 열0마리 따라오고 있었어 그러게 왜 그렇게 그랬네 너 도대체 뭔 하지? 짓을 했길래? 아니 그냥 피라미드에서 가우 있었는데 그냥 기냥 따라왔어 난 나는 보지도 못했는데 도대체 그때 뭔 짓을 했길래 내가 뭔 짓을 해뭐할 수도 있지 않니? 몰랑킹이라면 가능할텐데 <웃음> 어쨌든 4학년 된 몰킹이 축하드립니다 yeah. 5학년.. 5학년 된 캔슬 축하드립니다 안돼! 역사 배운다니 <웃음> 역사 좀 이미 전 논술에서 역사 배우고 있는데 되게 어 좀, 네, 좀 그래요 <웃음> 되게 뭔가 배우기 싫은 듯한 느낌 역사? 물론, 이 학기부터 배운다곤 하지만. 어쨌든 배우는 거잖아. 어. 그래갖고요. 그래, <웃음> 그래 그러게 말입니다. 야, 무나 학기 도대체 어딨어? 이제 혹시 모르니까 대나무 캐볼까? 오야, 수박이다. 근데 수박이 대나무는 수박, 나 너, 도안할 거야? 대나무가. 뭐가 있어요. 좋아요? 대나무 왜 있을까? 신기하다. 대나무? 대나무 뭐할수 있더라? 대나무는 안정도서 까먹었네? 뭐 어, 드라운드 있어? 대박 좀 먹어야겠다. 드라운드 있어. 잡도 어시 생각하겠다면, 어. 이거 안 했어도 잡기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왜 이렇게나 어딨어? 어딨어? 나 가고 있어. 네. 빨리 주먹아 나 이미 다 부셨어 오너 너 뭐니? 너 고양이냐? 안돼 천천히, 돼, 천천히. 야 천천히 몰랑킹 보인다 나 어디 있어? 몰랑킹 이름표 보여요 님뒤인프름 보인다고요? 네, 여기다. 어, 여기다. 할로할로저 수박 두 세트 하고 54개 있어요 저는 수박 아직 한세트 s 있... 이쪽으로 오늘 쭉가볼까 이쪽으로. 안 돼. 왜? 네? 내 도끼가 박살 났어 <웃음> 아, 일단 일단 오늘 쭉 여기로 가보자 집 know. I don't know. I d o n 어 know. 어 잠만 엔더맨이 있는데? 그쪽으로 왔어 인포 표좀 보이죠? 이름표요? 어디있어요 반대로... 저 물이 있는데요? 아까 내가 들어오는데도 안돼 요쪽? 나 지금 고양이 옆에 있어? 어, 거기네. 아, 여깄다. 여기, 여기, 여기. 야, 같이 가, 월킹아. 우리 이쪽으로 갈거니까 어, 가는 길에 수박 해주고. 아, 수박 먹을 거예요. 야, 같이 가자. 수박 그만 켤까? 그냥 더 캐. 그냥 많이 캐도 가는 김에. 와, 아, 여기 많다. 같이 캐. 오! 야, 먹자, 먹자. <웃음> 수박, 수박이 참 대단하네. 아니? 어? 이거, 이거, 뭔지 알지? 예, 대충 알죠? 여기 가자. 여기 무서운데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야, 난 그래도 수박을 캐겠어. <웃음> 수박이 짱이에요 아까 문랑킹이 말했 크리퍼구만 남은 수박 하나 이렇게 좀 개야겠다 오 지금 두 세트하고 26개가 됐어 야 내가 크리퍼를 좀 없애볼게 터졌어 발사대 물긴... 발사자 안에 화살 4개 있고 금이랑 철이랑 잠좋아어 뭐야 여기 트레이 있구나 발사기 어디있네 여기는 여기 더 있는 레지토 이런 거 훔쳐 갈까? 여기 뭐 야너 근데 실실 필요한 거 아닌가? 실 응. 필요 없나? 필요 있지 않을까? 나실다 대충 지금 4개 정도 구해 놨는데. 난한 개. 나중에 활 만들어야지. 여긴 끝이야. 나 벌써 밤이야. 어떻게? 뭐야? 빨리 따라와 오늘은 하루는 나무 위에서 겁니다. 야 벌써부터 몬스터는 나오는 거야 나무 위는 안전하니? 아야 어 괜찮아? 야, 나 지금 나나 나, 나 지금 배고. 배고팠는데. 난 배고프질 않아. 야, 나. 엔더맨이 어. 좀 전에 텔포를 했어. 가자. 응. 어, 저기부터 이제 정글 벗어났어. 야, 저기에 저 어, 중딩이다. 저기 NPC 마을이야. 엠피시마을이 아니고 징징이 흉조 나오는데 있잖아 징징이 다 어.. 거기야. 아... 과연 저길 가야될까? 거기 가면 상자 네개 있을걸? 가볼래 내일? 그래? <웃음> 상자있다 말에 바로 가네? 가보자 가보자 <웃음> <웃음>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웃음> 지금 몇분 됐냐 촬영? 33분 좀 음. 이따 돌아오겠습니다 2편